예수님의 처형 장면은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절규하며 기도 올리는 사람들은 남성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최후를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알며 깨달은 존재이다. 옛날 어머니들은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물가에 나가 촛불 하나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기도하였다. 그 기도야말로 가족을 굳건히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다.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비싼 향유로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다박하였다.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돈으로 보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없었고 항상 부처님 곁을 지키던 제자 안한다도 부처님의 본체를 다 알지 못하였다.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 내 곁의 사람들도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아버지를 위한 많은 주모 사업을 해왔다.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애절한 것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었다.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고사가 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현사사비 선사란 분이 계셨다. 청년 시절, 선사는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대대로 복주 남대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선사는 매일 물고기를 잡아 칼질을 하여 요리를 하거나 소금에 절여서 시장에 나가 팔았다. 선사는 물고기를 죽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물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물고기에 칼을 대면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머리를 잘라도 한동안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버틴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어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는 갖고 있는 농토도 없고 오직 이 일만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이다. 반드시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선사는 생계 때문에 계속 물고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생업을 짓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대강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아버지가 금류에 휘말리고 말았다. 전사의 아버지는 살려줘! 살려줘! 라면서 손을 흔들었다. 전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배를 젓던 노를 주려고 하던 찰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아버지를 구하지 않은 채 노를 집어던지고 그 길로 출가를 하였다. 선사는 물에 빠진 아버지를 보는 순간 큰 발심을 하였지만 이를 두고 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버지를 버리고 혼자 발심한 것이 과연 옳은 발심인가. 그와는 반대로 나는 11살 나이에 공주 금강에서 소중한 아버지를 잃고 말았다. 내 눈앞에서 공주 금강에 빠진 아버지를 간절히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린 탓에 구해드릴 수 없었다. 그때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그대로 한이 되어 오랫동안 아버지의 추모 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다. 불은 높이 올라가고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간다. 불에 물을 부으면 불은 꺼지니 물과 불은 상극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상생하는 이치가 있다. 현사사비 선사가 살려달라는 아버지를 버리고 얻은 발심과 내가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한을 품고 사는 마음은 상극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둘은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 가장 무인정한 사람은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될수 있고, 또 가장 다정한 사람은 가장 무인정한 사람이 될수 있다. 현사사비선사의 이야기는 정을 초월한 정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